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오딘의 8월 4일 정기점검 업데이트 된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벤트에 관해서 먼저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8월 25일까지 진행되는 여름의 섬 이벤트가 시작되고요 여름맞이 주화를 획득하셔서 이제 교환 탭에서 이렇게 교환할 수가 있는데 교환 목록에는 이제 아이템 수집에 넣을 수 있는 여름맞이 증표 그 다음에 주문서 상자, 그 다음에 탈 것과 아바타의 11회 소환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적혀있는 캐릭터당, 여기 지금 오류라고 하는데 캐릭터당이 아니고요. 서버당 한 번씩만 할수 있습니다. 증표 같은 경우는 서버당 6회를 받게 되는 거죠. 어, 지금 11시에 한번또 점검을 했는데 이런 텍스트조차 바뀌지 않는 점은 조금 부실하네요. 그렇다면 이 교환에 필요한 아이템은 어디서 얻느냐 바로 정해 선전에 있는 여름의 섬에서 획득이 가능하고요. 여기서는 여름맞이 주화와 그리고 여러가지 요리 아이템들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어, 3단계까지 존재하고 3단계까지 전부 다 제로는 똑같습니다 2단계는 레벨 48부터 입장이 가능하고요 이렇게 이벤트 던전에 들어오시게 되면은 펌이 여러개 나눠져 있습니다 어, 전부 다 이렇게 걸어서 그냥 갈수있고요 수영해서 갈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냥은 그냥 골고루 다 분포되어 있어 보이고요 주화의 획득량은 나중에 댓글로 한번 한시간에 몇개 얻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템 수집에 또 새롭게 세 가지 목록을 채울 수 있습니다. 세 개짜리는 방어력 2와 명중 1, 두 개짜리에서는 공격력 1과 치명타 확률 1, 그다음에 한 개짜리에서는 골드 추가 획득 2%와 MP 자연 회복 1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증표 하나당 25개 교환이 필요하니까 총 150개가 필요하게 되고요. 어, 이번에는 캐릭 당이 아니기 때문에. 어 부캐로 아, 80개 뭐 160개 모아서 이런 식으로 소환권을 받고 본캐는 아이템 수집에 넣고 이런 식으로 좀 부캐와 본캐 역할 을 분담을 해서 어, 전체를 완료할 수 있어 보입니다 이 획득하게 되는 여름맞이 주화는 캐릭터 기속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나중에 합쳐서 교환하는게 안되기 때문에 캐릭터별로 뭘 바꿀지 딱 정해서 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부캐는 1단계 돌려보고 지금 본캐는 2단계 돌리고 있으니까 이총 개수량 한번 댓글에 제가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딘패스 시즌2가 시작하게 되고요 8월 18일까지 진행되게 됩니다 8월 18일에 오전 4시가 지나게 되면 은 모든 아이템 받을 수가 없게 되고요 그래서 18일 전에 전부 다 완료하시고 아이템까지 받으시기 바랍니다 가격은 지난 오딘피스하고 똑같이 11,000원 가격이고요 이번에 미션 정보가 좀 바뀌었습니다 바뀌었는데 조금 이상한 점이 있긴 해요 저도 아직 여기 달성된 게 없는데 벌써 레벨이 2단계까지 올라왔거든요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미션이 완료된 게 없는데 계속 경험치량 증가하게 되고요 그래서 저도 지금 뭐가 완료됐는지 좀 의문이에요 여기 목록에 있는 거 지금 완료된 게 없거든요 경험치가 이전 시즌패스와 다르게 좀 오르기 쉽게 되어 있나? 일단은 미션 정보만으로 어, 오르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좀 정확하게 알아볼 필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시즌패스의 보상으로는 로키의 그림자 귀걸이 방어력 5짜리와 회피 2, 모든 미지의 1%가 증가되는 귀걸이를 받게 되고요. 팔찌에서는 공격력 2짜리, 치명타 미지 5%가 증가하는 팔찌를 받습니다. 절대 여기 있는 아이템들을 강화하시면 안되고요. 그림자 건능을 채울 수 없기 때문에 아이템은 강화를 하시면 안됩니다 일단 기본 옵션도 좋기는 한데 기존에 고강 아이템을 쓰시는 분들은 굳이 패스 아이템을 쓸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그냥 바로 아이템 수집에 넣으셔서 명중 3과 방어력 4를 챙기는게 더 이득이라고 생각되고요 이번에도 역시 기간제이기 때문에 8월 31일 이후에는 수집 목록이 완전히 삭제되게 됩니다 9월 1일 새벽 4시 때 완전히 삭제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8월 11일까지 진행하는 정해 던전 시간 추가 이벤트가 있습니다 그냥 출석부 형태고요 어, 저번에 줬던 거랑 똑같이 난쟁이 비밀 통로를 이렇게 7레차까지 전부 다 바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과금 패키지에서는 어, 새롭게 세공석과 광화석 보급상자 그 다음에 미미르, 골드 이렇게 재료를 주는 패키지로 구성되어 있고요 광화석 스텝업 패키지에서는 다이아와 각종 단계별로 방어구, 무기, 그다음에 장신구 광화석까지 획득할 수 있습니다. 이 빛나는 광화석 상자에서는 당연히 이발디의광화석까지 랜덤으로 획득하는 그런 상자고요. 어, 확률이기 때문에 무조건 봐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미미르 쪽에서도 4천 다이아가 4천 다이아가 추가로 들어있기 때문에 지금 10만 9천 원에 판매하는 것 같고요. 어, 기존에 팔고 있는 대형 미미르 샘물이700 다이아이기 때문에 지금 다이아로만 환산하면은 7 0 다이아거든요. 7,000 다이아치 플러스 또 4,000 다이아까지 해서 어, 11,000 다이아를 그냥 1 0 9천원에 산다는 그런 느낌입니다 캐시샵 안에서 팔고 있는 가격면에서는 일단 이득이라고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벤트 내용과 패키지 관해서 간단하게 알아봤고요 이번에는 오늘 패치되면서 바뀌게 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길드 던전 난이도가 조정되었습니다. 길드 던전 1단계와 2단계가 좀더 소홀하게 플레이할 수 있도록 난이도가 하향되었고요 1단계에서도 길드 획득 가능 보상에 스킬북 아이템이 추가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1단계부터 이제 길드 획득 가능 보상에 미지의 결정 아이템이 추가됐고요 전체적으로 길드 보상 획득 확률이 상승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필드 내에 드랍할 수 있는 피기 스킬북이 전부 다 드랍 확률이 상향됐다고 합니다 저번 주에 있었던 지하 감봉 내에 기둥 안으로 계속 이동되는 그 현상들 이게 몬스터가 밀리면서 기둥 안으로 들어가는 그런 현상인데 어 이번에 패치로 인해서 기둥 안으로 몬스터가 밀쳐지지 않도록 개선되고 어 이런 이상한 현상을 아예 안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 몬스터의 리스폰 위치가 조정된다고 합니다. 자, 길드 경매에서 낙찰 받은 아이템이 특정 상황에서 기속 아이템으로 획득된다고 하는데 이 현상이 수정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현상이 발견됐다는 것은 누군진 모르겠지만 이렇게 낙찰 받은 아이템이 기속 아이템으로 변경된 그런 현상이 있었다는 건데 어, 그분들한테는 이 아이템들이 다시 뭐 거래 가능으로 바뀐다던가 이런 보상에 대한 내용이 적혀 있지 않습니다. 어, 그외 나머지들은 뭐 시스템창에 출력되는 그런 오류들 그 다음에 접속상태 표출되는 그런 오류 현상들 다 고쳐졌고요 생각보다 업데이트 내용은 네 별게 없습니다 하지만 긴급 점검이한번 있었죠 긴급 점검 내용은 이 길드 분배에 관한 그런 내용이고요 자 이게 어떤 현상이냐면은 우리 길드 아이템들 자이 길드 경매를 통해서 낙찰을 받는 분들 있죠 자, 아이템을 받고 그 다음에 분배된 다이아도 받고 그 다음에 추가로 우편을 통해 한번더 들어오게 된 버그였습니다 한마디로 중복 보상이 받게 된거였죠 요런 현상 때문에 임시점검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미 중복으로 이 수령된 다이아와 아이템은 회수 조치 예정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방금 임시점검으로 인해 바로 회수되는게 아니고요 추후에 회수된다고 하니까 어이 부분 혹시 중복으로 받으신 분들 어 괜히 그 중복 받은 아이템 사용했다가 버그 악용으로 이용 제한 받지 마시고 그냥 아이템 들고 계시길 바랍니다 아이템 같은 경우는 회수되니까 그냥 사라지면 끝이거든요 아마 거래소에도 등록 안되는게 정상일텐데 어, 이것도 거래소에 올려지게 되면은 또 문제가 될것 같습니다 네 이번 8월 4일 업데이트 점검에 대한 내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